13시간이 넘었던 출력물이 1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요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앞 영상에서 프론트맨 마스크를 뽑는 출력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엔더5에서 0.28 레이어를 이용해서 13시간이 조금 넘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시간 8분이 걸렸습니다 cr30에서 말이죠 프린터가 재미난게 특정 모양을 빨리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모양을 찾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다각형 형태의 마스크는 CR30에서 빨리 나올 것 같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잘 나왔습니다. 큐라의 CR30에 지금 모델링을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프론트 마스크도요. 제가 이제 방향을 살짝 회전한 다음에 이 밑에를 조금 깎았습니다. Z축을 내려서 바닥의 안창면을 좀 늘려줬고요. 그리고 부분 서포터를 이용해서 여기 서포터도 만들어줬는데요. 레이어 뷰를 보면, 자, CR30에서 45도죠. 45도 기울어진 상태로 이렇게 쭉쭉쭉쭉 출력이 됩니다. 이눈 부분의 서포트를 살짝 고민하기는 했어요 엔더5에서 뽑을 때는 아 여기는 그래도 많이 안 무너지겠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 이 CR30에서는 형상이 45도 기울어져서 뽑다 보니까 조금 더 눈이 무너질 수 있겠다 싶기는 했는데 일단 그냥 뽑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Z심, 그러니까 재봉선을 오른쪽 끝으로 몰아줬고요. 그리고 CR30 자체가 속도가 조금 느리게 기본 세팅이 돼 있거든요. 물론 이게 XY 코어라서 속도를 더 올리고 뽑아도 되기는 하는데 대부분 CR30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출력물들을 뽑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뽑으라고 기본 세팅이 조금 살짝 느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싱을 하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시간이 7시간 50분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슬라이서가 잘 맞지 않아요 특히 이 CR30이 유독 잘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걸린 시간은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마스크가 엔더5에서 13시간이 조금 넘게 걸린 출력물이고요. 오른쪽이 CR30에서 10시간 걸려서 뽑은 출력물입니다. 똑같은 0.28 레이어를 사용했고요. 특별히 퀄리티 차이가 느껴진다? 뭐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점을 뽑으라면 이 CR30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작점 있죠? 여기 이 몽뚱그러진 이 부분 이 시작점이 날카롭게 시작하기 조금 어렵다 요게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슬라이서에서도 살짝 고민했던 여기 눈 부분 눈 부분이 CR30에서 좀더 털이 났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출력시간을 3시간 이상 줄였다는 점 그리고 출력 퀄리티가 꽤잘 나왔다는 점이 어,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이 CR30은 써보면 써볼수록 조금 재미난 것 같아요. 확실히 빠르게 나오는 출력물들이 있어서 좀더 이것저것 뽑아 봐야겠다는 라 생각이 드네요.